인남로는 현재 서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동에 따라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대한해압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29일 중국 내륙에는 티베트 고기압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고 우리나라 남쪽에도 작은 고기압이 위치해 북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는 통로가 형성된 상태에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선을 따라 작은 저기압들이 발달하고 있다. 31개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로 진입하면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비는 30일 새벽 서쪽에서 시작해 아침역해 전국으로 확대된 뒤 31일 새벽 서쪽에서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이 모두 캘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전북북부, 경북북부, 서해어도, 울릉도, 독도 30에서 80만원 곳 경기남부, 강원남부, 강원중북부산지, 충청북부, 경북 북동부 1 2 2 이상 전북 남부, 호남, 경북 남부, 경남, 제주 호에서 40이다. 기상청은 특히 비가 집중되는 시기와 지역은 아침과 낮 사이에는 수도권,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북부와 경북 북동부, 오후부터 31일 새벽까지는 강원 지역으로 시간당 3 0 m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8일 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1호 태풍 인남노는 29일 오전 9시 현재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2 7 m 강풍반경 235의 강도 중 태풍으로 발달해 시속 33 외속도로 서진하고 있다. 흰남노는 라오스가 제출한 이름으로 국립보호구역 명칭이다. 기상청은 태풍 인남노가 3일 오전 9시께는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 9 m 강풍반경 350의 강도항 태풍으로 강해진 뒤 시속구호의 속도로 서남서진의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백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예측 모델마다 태풍 흰남노의 경로를 다소달리 예측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동에 대해서도 예상들이 엇갈려 태풍의 진로가 불확실한 상태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가장 큰 변수는 태풍 흰남노 아래쪽에 위치한 열대여랑과의 상호관계로 영국 모델 UM은 두 세력이 별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유럽 모델 ECMWF은 두 세력이 합쳐지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어느 경우에도 태풍이 대만 동쪽까지 진출하는 것에는 두 모델이 일치하지만 이후 경로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다. 영국 모델은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강해져 그 가장자리를 따라 태풍이 대만을 지나 중국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유럽 모델은 티베트 고기압이 약해 태풍 힌남로가 3일계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한국과 일본 사이 대안해협을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우진규 예보분석관은 태풍 흰남로가 대한 해협을 통과할 경우 태풍의 오른쪽 사면으로 남쪽에서 고온다 습공기가 올라와 기존에 머물고 있는 한랭건조한 공기와 부닥치면서 강한 구름대가 발달할 수 있다. 현재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의 중기예보에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3에서 5일 남부지방에 강수가 도입될 수 있다. 고 말했다.